이거 먹어봐! 체리! 체리! 우와! 이거 이모가 보내준거래! 먹어봐봐! 맛있대! 우와! 체리다! 한번 먹어봅습니다 아니... 이 맛은? 내가 가장 좋아하는 새콤하고 달콤한 맛이 섞여있어! 엄청 상큼한 맛이야! 이거 이모가 보내줬으니까 나중에 이모 만나면 고맙습니다 해 오, 엄마 이 체리 엄청 맛있어 음 맛있지? 어우 엄마는 시다 음. 나 이런 거 처음 먹어봐 리온이는 체리 처음 먹어보니? 체리라고는 그후로츠 칵테일 안에 있는 거 밖에 안먹어는데아그 통조림에 있는 거? 그거는 체리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진짜 체리야 이게 진짜 체리야 우와 나 이렇게 맛있는 거는 태어나서 처음 먹어봐 와. 그래 리온이 다 먹어 응 이거 다 먹어 많이 먹어라 어? 어, 어, 어, 어. 저렇게 맛있어 이렇게 맛있는 거는 한자리에서 다 먹을 순 없지 오바키 누나 오기 전에. 숨겨놔야겠다. 어. 음, 어디다 숨기지? 어. 여기다가 살짝 숨겨놔. 아무도 못 찾겠지? 감쪽같아. 비밀 보물지도. 아, 이렇게 표시해놓으면 되겠지? 아, 이 체리 상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써놔야겠다 찾는 즉시 드시오 이 체리 예쁘지? 예쁘다고 생각하시는 사람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마지막으로 내가 얌얌 음! 이제 아무도 못 찾겠지? 재밌다, 깨깨깨! <웃음> 대껌덕은 갔다 와서 하나씩 찾아 먹어야지! 어? 아, 대껌덕은 늦겠다. 빨리 가야겠다! <웃음> 키키키키 오비키. 뭐야, 오비키잖아? 어, <웃음> 각세인이네. <오>, <웃음> 야, 너그 장난감 총? 쏠질이나 아니야? 나 굉장히 잘 쏘지. 나 명사수야. <웃음> 명사수? 나는 저 날아다니는 새도 맞출 수 있어. 날아가는 새도 맞춘대. <웃음> 우어 <웃음> 그럼 대결 한판 하던가? <웃음> 어, 우리 집에 사격판 있는데 대결 한판 할래? 사격판? 날도 더운데 실내에서 사격 좋지 우리 크게 걸고 내기 할까? 크게 걸고? 내가 지면 여기 있는 말랑이 다 건다 오 그래! 내가 지면 나도 내가 갖고 있는 장난감 다 건다! 그래! 말랑이 걸고 해! 야좀따 오리지와라! 그래! 나도 집에서 장비 정비하고 너네 집 간다! 딱 기다려! 어디 도망갈 생각하지 마! 도망은 무슨! 갖고 있는 말랑이 다 뺏어버릴 거야! 오비키 친구 오는 소리다 엉? 아. 어? 문이 열려있네? 내가 오는 줄 알고 미리 열어놨나 보지? 야 오비키 오비키? 야 오비키 오비키 아무도 없어? 뭐야? 헉? 비밀 보물 지도? 한다는 게임이 이건가 보지? 총싸움으로는 안될 것 같나봐? 숨지 말고 나와 오비키 너 거기 있는 거다 알아 비겁하게 숨어서 게임하자 이거지? 다 찾아주지 까짓거 보물찾기 어디 보자. 여기가 싱크대고, 냉장고, 식탁? 그렇다면? 식탁이 휴지인가? 이 안에 있단 말이야? 어? 여기 있잖아? 봤지, 오비키? 아주 놀랬을 거다. 어? 근데 여기. 찾는 즉시 먹으라고 되어있잖아? 룰인가 보지? <웃음> 그래! 오. 룰도 잘 지켜서 너가 찍소리 못하게 해주지! <웃음> 음? 체리 오랜만에 먹어보네? 음 맛있잖아! 다음 것도 다 찾아주지! <웃음> 우와. 음. 이거? 저이다 아, 어? 찾았다. 어? <웃음> 다음은? 이거다 여니 와, 쟈니, 와, 찾니 와, 쟈니, 와, 시니 money one nonin two 꾸지마 봐. 세인 어. 박세인. 뭐야, 오비키? 너가 숨긴 게 아니야? 체리 체리 이야이야야. 체리 체리 이야이야야. 체리 있으니까. 어? 아이, 내가 보물 지도를 여기다 놨네. 아이. 어, 여기 또내 체리 어디 있어? 아이, 여기 있는 내 체리도 어디 있어? 범인 누구야? 박세인 아, 누나, 누나가 내 체리 먹었지. 나 체리 보지도 못했어 근데 왜 입에 빨간색 묻어 있어 내 체리 먹었잖아 이거 체리 아니거든 이거 내가 입술 딱 깨물어서 피가 나는 거야 아 박세희 누나가 내 체리 먹어서내 체리 그래. 내가 체리 먹었다 여기 찾으라고 해놓고 보는 즉시 먹으라고 하니까 내가 먹었지 야, 내 체리 야 여기 한 박스 더 있네 오리 이거 먹으면 돼 어? 한 박스 더 있어? 우와 체리다 야 박세인 진짜 게임 시작하자 좋지! 이제 진짜 게임 시작하는 거야. 다음 화에서 사격 게임! 누가 이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! 내가 이길 것 같지? 나한테부터 그게 답이야. 너내 사격실력을 못 봐서 그래. 웃기는데 맞죠? 제 사격실력 봤죠? 누가 길고 짧은지 대보자. 그래! 아무튼 나는 체리 보물찾기 게임하기 제상공